하나씩 또 구독자 형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너무 준비를 했으니까 길이 얼었어? 난 문을 닫았구요 이제 타멘탐스 그냥 모텔 롤에 이런거 있잖아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! 그래서 는 맨날 실비수 없는 사람들 시절이던데 이열시열이하잖아 어디야? 친구들 오셔서 아 되게 어색하네 이거. 아, 아. 되게 어색하네 이거. 그럼 음.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. 쿠폰 시간 30분 레전드. 헬로우. 나이스 투 비치. 아이 엠 세이블. 반 가요. 워 여기는 건대 이제 PC방입니다. 건대 PC방이고 어딘지 말하면은 형들이 이제 또그막 칼침돌 올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요. 건대의큰 PC방이에요. 400석 정도 되나? 나 클레드는 가장. 그클레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게 챔프가 깡 스탯은 좋아 근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스킬 콜이 기본적으로 엄청 길어요 진짜 정말 길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빗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왜 있잖아 막 한타 때 e q 안 맞았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지 이거 이렇게 이렇픽 나는 순간 가픽 나는 순간 이거 이,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스킬 샷을 그냥 무조건 맞춘다는 전제하의 게임을 해야 돼 진짜 이, 이랑 크로를 같이 던졌을때 무조건 맞힌다고 생각을 해야돼요 이점 트 안그러면 진짜 정말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욕도먹고 그냥 진짜 맛있는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약간 클레드의 하이라이트 총 치고 그냥 더블 드리면 이게 총폼이 안되는데 평타 치고 그냥 W 찍으면 이게 평평이 안되는데 평타을 치고 무리간 다음에 W 찍으면은 빌레이 없이 평타를 터고 없죠 이제 있겠다. 이제 클레드식 W 키인데 기본 넣고빌레이 아, 아, 없죠? 이거적으는다할수 있어야 돼 이게 왜중 치냐면 이게 평타 한대칠 때마다 용기가 15씩 친단 말이야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더블평 캔 했을 때 합대를 때리는데 거기에다가 Q를 다 맞추면 25가 차요, 용기가. Q가 25가 찬단 말이야?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나보툭 치면 바로 타. 하나, 둘, 넷, 나툭 치면 바로 타. 그래서 W 블턴을 했을 때 용기가 있는 걸판매들 그래서 W 안 찍고 기다리는 거예요. 더블 하려고. 여기? 그래서, 더블을 안 찍었을 때, 이렇게 더블 턴킨 하는 법 있고, 그냥 이제, 2큐로 달러가는 거 있죠? 이게 전부란 말이야. 사실 이게 전부예요. 또 이제, 그리고 궁. 궁 거리가 상당히 긴데, 이 궁을 쓸 때도, 여기 있잖아? 여기 있으면은, 여기 벽 너머에 있어도, 이게 판정이 되고요. 여기 에서도 여기가 맞아요. 오케이. 그래서 겨울 넘어갈 수가 있어 혹은 상대 도주로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도망간다면 여기로 쓰는 사람은 <웃음> 아. 근데 웬만하면 팀적으로 콜이 된게 아니면 사이드 위치에서 이런 데서 쓰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만약에 한타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, 이게 약간 암살차 위치거든? 그또 뭐 이제 두개에는다일게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. 아 그리고 이거는 킬레드는 떨어졌을 때 사거리가 250이요, 250. 그래서 상대 근거리 챔프보다 더 길어. 이렇게 평타로 활성화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고급 난이도. 이득이면서. 이득이면서. 이득이면서. 이득 오. 이게 보면은 큐가 넉백이 되는데 이렇게 챔프가넉백이 되거든요 근데 벽을 중지로 있잖아 이렇게 넉텍을 펼칠 시킬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더 평평을 우겨넣 어, 근데 이게 빠르게 우겨넣는 좋은 점이 뭐냐 용기를 빨리 털수 있어 평평을 정말 빠른 시간에 터뜨서총 55가 되는 용기를 군대 털수 있잖아 하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뭐 스킬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것 같아. 이제 응용을 한다면. 안 맞겠어요. 누가 맞겠다 그러던데. 근데 이걸 더 빡세게 하면 이 스킬도 거든요이 스킬도 되는 거. 근데 이건 좀 많이 어려워. 나도 빨리 안 써. 아, 그리고. 상대한테 이을맞춰줬잖아 그러면은. 적 넘어도 시간 5분 남았습니다. 넘어서도 넘,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적 넘어에서도 넘어갈 수가 겠습니다두 번째 이유는, 어, 네, 이거 표 맞추는 방법도 뜨거 있어. 상대가 만약 라인전을 할때 여기 있으면은,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기 힘들거든요? 이렇게 딱안 보고?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를 보고 있는 게 제일 편해. 이 상태에서 맞추기는 좀 이게 인쇄공학적으로 힘들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들어. 난 그렇더라고. Q를 최대 사거리에서 맞출 수 있으면 좋긴 한데, 최대 사거리에서 던지면 위에 최공시간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상대가 피하기가 더 쉬워. 그래서 거리를 웬만하면 좁혀주는 게 좋아요, 이 조금이라도 안무기 하면서 대신 단점이 하나 있지. 안무기 할때 Q를 던진다는 건 상대가 보고 이렇 수가 있 하지만 그거는 마스터 이상의 고소유저들만 가능한 부분이라서, 이렇게. 거리를 좁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라인을 이렇게 하는 건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. 입술 맞추고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거같아 W 쿨을 어몇 초에 맞춰서 들어가느냐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니까 이게 W가 굳이 오늘 때만 들어갈 필요 없어 W가 조금 쿨이어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5초부터 3초 이내에 때 들어가면은 저희 넣다가 보면은 딱끈 타이밍에 W가 켜지거든? 오케이? 그니까 W를 굳이 이렇게 0초 돼가지고 이때 들어갈 필요가 해요 <놀람> 그럴 수소가 없어요. 오히려 데미지는 이 W쿨이 3초일 때가 제일 세. 이거 몰랐지? 그니까 러 일부러 쿨을 남겨놓고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0초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다 우겨 넣을 수있거든 그리고 뭐 상대 에어본 같은 거는 이런 수 있어요. 하늘에이라든가 아니면 리븐에 3타 쿨 라든가? 이런 거수 있다는 거?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나게 봇을 해보자구요 자 엣지가 이렇게 파밍을 할거고 음. <웃음> 파밍을 이렇게 하겠지 서로 파밍을 하다가 3레벨을 찍겠죠? 그러면 이제 이 타임에 이초 2초? 2초 2 W W W W 하면 원컴이 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어? 조금, 약간, 그, 평캔을 섞은 거야. 이 말할 것 이거 약간 좀 고급 기술인데, 좀 많이 어렵거든요? 연습하세요, 알아서. 봐봐. EQ 한 다음에, 평, E 한 다음에 W 찍으면은, 굳이 땅을 안 찍어도 평캔이 가능해요. 다시 보여줄게. 내가 다이브 할때 자주 쓰는 그 콤보인데, EQ 하고, 평타 치고, E를 쓴 다음에 W 찍으면은, 천천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. 그러면은 평캔이 자동으로 돼 그래서 총 5대를 빠르게 우겨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좀 근데 제일 어려운 콤보야 클레드에서 아까 그거의 심화 버전이거든 요 이렇게 들어가면 <목소리> 자 이제 인게임에서 얘기가 나오겠죠? 저다 음, 음, 처음 보거든요 음. 진짜 I'm <laughs> sorry.